마, 마, 많은 오해와 나의 모습이 있지만 나를 그런 성향으로 보는 사람도 많고 안녕! 나는 연기하고 있는 배우 이희경이라고 해 오늘 내가 이렇게 반말을 하는 이유는 비티플 네. 3월 로를 찍었고 그 컨셉입니다 아 컨셉이야 그러니까 이제 언짢더라도 이해해주고 나와 친근하게 소통한다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지금 또 나를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게 어...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핸드폰이 내, 나한테 있는데 내 계정 보면 난뭔 정확하게 기억나고 언제인지도 나는 알지 여기 대구 수성못이야참 친한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갔는데 지금은 잘안 보이지만 그때 셀카봉이 한참 있었지 그 셀카봉으로 애들이랑 수성못을 배경으로 찍고 있는 걸 찍었어 그래서 이날 내 친구들하고의 추억으로 시작했을 걸로 기요어 마, 마, 많은 오해와 나의 모습이 있, 있지만 나를 그런 성향으로 보는 사람도 많고 물론 그것도 내 모습이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해둘다 어. 아, 너무 매력이 있는 질문이고 답을 해야 될 텐데 일단 내가, 내가 스스로에게 잘생겼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배우한테는 다양한 모습이 아마 더 좋을 텐데 굳이 하나를 뽑자면 웃긴 건 내가 어떻게 웃겨질 수 있으니까 잘생긴 배우로 인건 스킬이 필요해서 이제 그 스킬로 할수 있지만 재능인건 스킬이 없어서 내 말이 맞아. 일단은 정말로 이제 시상식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는데 분동상을 어떻게 올라왔지. 이 예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늘 위트를 섞어줘야 즐거워 한다는 걸난 너무 이제 학습이 된 거야. 뭘 하지 하다가 즉흥적으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지. 안 받으면 어떡하지를 난 계속 생각했던 거야. 신호가 가면서도 안 받으면 어떡하지, 안 받으면 이걸 어떻게 이거를 마무리를 지어야 돼? 어떻게 무말을 해야 되지 했는데 마침 어머니가 받으셨고 그 반가운 마음에 더 위트를 섞어서 이제 자기야 라고 했던 게 어머니가 이 형아, 엄마 지금 방송 보고 있어. 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되게 인상 깊게 좋게 받으셔서 이것 또한 되게 정말 우주의 기운이 좋게 만들어지자. 어떤 상연이 됐든 간에 기분 되게 너무 좋은 사이지만 연기가 아니면 예능이라도 좋고 뭐라도 좋으면 빚지지 않을까 싶어 다 내가 또한 거고 또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효과가 1%라도 난다면 우리 다 인연이잖아 만났으니까 그 인연을 계속 나는 이어간다고 생각해요 미래의 저의 광고주님들 이 영상을 보신다면 마케팅 비용이 할 거. 결감이될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마케팅이 된다는 것을 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주님한테는 반말 안, 안 했어요. <웃음> 이렇게 날 찾아주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뭘 하고 싶다기보다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다양하게 봐주고, <웃음> 이경희의 인스타는 샵, 포토스. 인스타는 사실은... 모르겠어. 뭐 올리다 보니까 정말 뭐 다양하게 올리는데, 활동을 가장 잘알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 어떤 일이 있는지, 그 촬영은 대충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걸다알수 있는 나의 유일한 불편함 같은 소통창구가 아닌가. 나에 대해서 더잘알수 있는 계정을 올려보도록 할게 사진 잘 봤어? 사진 잘 봐줬으면 좋겠고 기쁠. 날도 선택해 주신 곳이잖아?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더불어 유경이도 그냥 앞으로 쭉쭉 나올 때마다 인사 쓰지 말고 좋게 봐줬으면 좋겠어 뭐 하러 미간에 힘을 주니? 행복하게 살자고 <웃음> 좋은 일들만 정말 가득했으면 좋겠고 위트 있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반말 잘 견뎌줘서 고맙고 행복한 2022년 기대되는 2023년이 또 있을 거야 여러분들 행복하세요